야, 진짜, 흙 밟고 걷는 거 갇혔더니 지금 뛰는 것 봐. 여러분, 큰일 났어요. 제가 후변이 말하십니다. 저는 애기 데리고 같이 놀려고 나왔는데, 역시나, 만사가 제마대로 되라는 법이 없어요. 왜냐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한강을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팟인데 얼마 전 장마로 인해서 아주 좀제정돈이 안됐네요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똑 벌려 <웃음> 촬영 네. 이거 이제 딱이기다 놔주면 제기준 완벽합니다 여기 채워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 삶의 질상수 So great! 와 진짜 축복받았다 여기 이 위치가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진짜 너다 <웃음> <웃음> 이곳에서의 저의 뷰를 말씀드릴게요. 어? 여기 있다. 보이시죠? 이게 바로 b 이비 y 버뷰 아주 값비싼 호텔 룸입니다 천장은 아... 1500m. 그리고 평지는 이렇게 한 3,000평. <웃음>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제가 냉장채 해놓고. 멀리서 보면 리버뷰고 가까이서 보면 베이비뷰입니다 부럽죠? 베이비와 리버를 다 가진 여자랍니다 빵. 먹어요. 빵 빵. 큰 났네. 아기 거 생기다 보니까 제포크 나갔겠네. 그치는 먹자. 우와. 고기 고기 맛있으면 또 달라그래. 고기 한번 먹어볼. 오 기차 지나간다 기차. 먹을래? 이거 고기 먹을 거야 이거. 추석이라서 오가는 사람도 거의 없고 너무 싸. 있자야. 있자야. 베이비. 베이비 샥 뜨뜨뜨뜨. 엄마님네. 엄마님네. 여기 나오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동아채를 교여줄 필요가 없이. 모든 자연이 그냥 존나 쓰인 거죠. 책을 갖고 와서 막 비교해서 보여주면은 더 좋다곤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따가 제가 기차를 많이 봤으니까 오늘 들어가서 기차책을 한번 보여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있어요. 여기서 먹을 거예요? 여기서 먹을 거요 응. 여기? 그럼 내려 거기? 그래, 그럼 앉아있어. 여기? 여기. 여기? 그럼 내려와야지. 뭐야? 아, 뭐야? 엄마가 그장난치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을 거야? 아니잖 응. 이제 의사소통이 거의 되는 것 같아. 여기 앉아. 어? 엄마 여기 앉아? 엄마. 아, 이거 무겁지, 엄마. 일로 와봐. 저는 이제 2 0개월된 신용입니다. 아, 뭐랄까요? 지금 발달 단계상 이게 뭐야? 무조건 답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냥 계속 맥기라고만안들고 수염이 이렇게 있는 맥기네맥기 맥이, 수염, 맥기네맥기네 응? 기이네 여기 터들어갔네 아직 상황이없 들어갔네? 여네고들어왔네 들어갔네. 허벅지 사이에. 약간 불고기지만 너무 짭조름하게 맛있어서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음. 아이 부끄러워. 아이 봐. 즐겁네요. 이렇게 나와서 먹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완전 힐링. 기차야. 응. 음. 기차야 또 와봐. 기차 앉아. 기차 앉아? 기차야. 기차야. 오면, 기차야. 기차야 여기 앉아. 먹는 거 보여줄게. 오늘 낫도가 싫구나. 이건 고기야. 낫도는 먹자자로리로 기차 온다. 기차 지나간다, 기차. 뭐야? 기차 안녕. 네. 배웠어? 재미가 많이 올라왔네? 재미야, 저 절로 가. 우리 밥 먹자. 사실 우리가 재미 집에 놀러 온 거야. 음. 고기, 음! 아이고 맛있어 원래는 혼자서 잘 먹어요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오 맛있습니다 밖들미니야 <웃음> 부부야 언니는 엄마한테 밥잘 먹여줘 똑똑똑. 선생님 이거 이거 배달 왔어요 <웃음> 우와 우리 기차한테 이거 잡고 먹는 거 보여주자 똑똑똑하세요 준비되면 똑똑똑. 준비됐어요 여기요 <웃음> <이따> 잡으세요 <웃음> 잘 먹는 거 한번 보여줄게 우와! 박수 기차! 우우! 새로운 우리 동그라미. 울트대, 영주대, 우우! 영주대, 빈티지, 라미! 어? 방금 꼈어? 어? 방금 꼈는데? 그렇지. 역시 안좋다라 일단은. 적응해야 될게. 나무에서 계속 열매가루 떨어져요. 그래서 나무를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몸속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짱이가 엄청 좋아. 다 따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개월. 이거 봐. 이거 뭐야? 홍충이도 놀러 왔어요. 홍충이 다이 엄청 많은 데요 홍충이가 얼마나 신기한지 보여드릴게요. 홍충이 안녕. 그냥 그대로 지나가.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차마못 만지죠? 아이 예쁘다.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빠빠이. 빠빠이. 기차다! 어? 기차야! 기차야! 조용히 해줘! <웃음> 이렇게 연극도 돼요, 이제. 어때요? 진짜 가끔씩 이렇게 새소리 들었고 개미 보고, 송충이 보면서 밥 먹는 것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기차도 있고, 배도 있고,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 우리한테 너무 좋은 것 같아, 신녀들한테. 엄마 나올 때 챙기려면 진짜 라고 힘든데 너무 너무 좋아요. 음. 아이고, 또 자네, 또 자네. 이제 다달리네 음. 이게 찹쌀밥이라서 밖에 오래 갖고 있어도 찰기가 떨어지지 않아 좋은 것 같아. 요 꿀팁이다, 진짜. 찰기가 떨어지지 않는 찹쌀밥을 거칠하면 좋을 것 같다 김이 손 여기다 놔줄게 개미도 잡아야 돼 신난 상관이야 응. 응. 응. 싫어? 무서웠어? 네. 나도 무서웠어 그래서 김이가 빠닥바닥 응. 움직이는지 무서우면서 제가 그냥 만지고 있었거든 요 그걸 읽었나 김이 한 마리가 안 보이는데 제몸쪽이 들어왔을 수도 있어 요 나와서 먹으니까 진짜 오랜 시간 잘 먹는 거. 원래 그 집에서 밥 먹으면 은 30분 안에 먹기 먹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전에 이미 내려가요. 지겨워거든 근데. 아이고! 의자야, 잘 부탁해. 나 넘어지지 않게. 갑시다. 아, 고기만 먹어요. 까치다, 까치 진짜. 까치. 까, 까. 준기들다 먹었다, 다 먹었다, 오 같이야. 다 짝짝짝, 쌍슬이 쌍슬이, 쌍슬이. 배보여 주세요. 배 많이 먹었어요. 배보여 주세요. 우와. 짠발 봐봐. 발아도돼 이렇게. 아이 시원해. 아이 시원해. 저는 이렇게 시골 소녀여가지고, 흙밟는거 좋아합니다. 이거 없어서 못밟는 흙이야. 얼마나 건강한 흙인데.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 좋다. 은근하게 까치발을 들고 있어. 할머니 상어 트루때 할머니 상어 트루때 할머니 상어 트루트 베이비 샤이 <웃음> <웃음> 신발 신을래? 아니야 아니지? <웃음> 재밌지? 한 바퀴 또 갔다 와보자 우와 잘하네 우와, 우와 엄청 담대해졌어 더보다 이제 더 담대해요 말, 말, 말. 어, 말처럼 보이지 진짜 이게 멀리서 보면요 말처럼 보이거든 계속 말이래 오, 야 진짜 한번흙 밟고 걷는 거르쳤더니 지금 뛰는 것봐 대박이다 대박 역시 어 말인 줄 알았는데 말이 아니었네 의자였네 네 엄마 가요 갈게요 어빨 정리하고 가자 그렇지 어우 잘 깨끗하게 잘 정리하네 발도 닦으세요 그렇지 구석구석 닦으세요 엄마 갈게 빠빠이 빠빠이 해주세요 엄마 화장실 가고싶 어? 어? 큰일 났다 집에 안 간대요 <웃음> How beautiful the green life is How beautiful it is <웃음> 3 0분일렀어요 일로 오세요 안 들어간대요 <웃음> 혹시한가의 매력에 빠졌어 <웃음> 네 갈게요 같이 갈게요 <웃음> 진짜 맛있다 와. 여기 너무 평화롭죠? 제가 결국에는 남편 호출해가지고 남편이랑 교대하고 화장실을 드디어 갔다 왔습니다 고생했다 내 방광 <웃음> 이제 들어가서 저는 좀제 시간 갖고 남편이 얘기 데리고 들어오기로 했어요 진짜 설렌다 카페 갔다 올 거예요 저의 방광적전 성공 빵